호미곶 등대는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대부리에 있습니다. 조선시대부터 이 일대 전체가 장기현에 속해 있어 예전에는 장기곶이라 불리기도 했었죠. 한때는 한반도를 토끼 형상이라 하여 이것을 토끼꼬리로 묘사하기도 했습니다만 조선풍수의 대가 남사고 선생이 한반도는 범의 형상이며 오래전부터 이것을 몸거리 호미 등으로 불렀습니다. 호미곶 구만리 앞바다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동쪽으로 돌출한 땅 끝이어서 한반도 남쪽에서 가장 먼저 해가 뜨는 일출의 명소로도 유명합니다. 일찍이 육단 천암선 선생은 여기 호미곶 해불지 광경은 조선십경의 하나라고 착할 정도로 아름다운 전경을 가진 곳이라고도 하였습니다. 포무적 등대는 대한제국 시대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이 대륙 진철의 기반을 다질 지음인 1901년 9월 9일 일본 수산전문대학 실습서이 대부 앞바다를 항해하다가 안초에 좌초되어 승손자 4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이 사건을 계기로 등대를 설치하게 되었으며 지금부터 112년 전인 1908년 12월 현재 위치에 등재, 등대가 설치되었습니다. 등대 바로 옆 해맞이 광장에 새천년 기념관과 상상의 선 연선이 보이고, 바다 쪽으로는 오른손이 보입니다. 등탑은 철근을 사용하지 않고 붉은 벽돌만으로 쌓은 팔각형 형태이며 18세기 중반 르네상스식 건축 장식 문양이 출입문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건물은 등대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사용하는 숙소입니다 등대 내에 아주 멋진 소나무가 있네요. 등대와 함께 오랫동안 이 자리를 지켜온 소나무는 직원들이 등대만큼이나 애지중지하게 잘 관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각 층의 천장에는 대한제국 상징 오얏꽃 문양이 새겨져 있으며 계단은 철제 주물로 108단이 설치되어 지금도 원형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부는 6층이며 등탑 높이는 26.4m, 둘레는 밑부분이 24m, 상부는 17m로 되어 있으며 상부는 도 돔형 지붕 형태의 팔각형 평면이 받치고 있는 형태로 하부로 갈수록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점차 넓어지도록 건축되어 있는데 프랑스인이 설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청구의를 꼬리에 휘감고 있는 호랑이상은 김홍성 작가의 작품인데 호미곶 등대 100주년을 기념하여 만들었다고 합니다 호미곶 등대는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등대일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아름다운 등대로 알려져 있습니다 등대의 불빛은 바다쪽으로 35km까지 도달한다고 하는데 영이만 일대를 항해하는 선박의 안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문화재적 보존가치도 인정받아 1982년 경상북도 지방기념물 제3 9호로 지정되었습니다 1985년에 설치된 표지석에는 장기급 호미등 이라고 써있네요 오메고등대 바로 옆에는 등대와 나란히 등대박물관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등대에 관한 유물과 자료를 전시하고 있는 특수박물관입니다 일출 행사 때 떡국 2천 4그릇을 끓여낸 국내 최대의 가마솥입니다. 끝으로 코비드로 어려운 시기에 영상으로나마해도지 감성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